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 하나님 가르쳐준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어? 예수를 죽였어. 이것을 뭐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 약속. 자, 제가 약, 우리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뭘 사준다고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자 뭐하면? 6개월 동안 뭐하면? 새벽에 뭐하면 기도. 기도하면 자, 뭘 사줘요?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했어 요 네. 그러면 아들은 자, 이거 누가 지금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새벽에 기도를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누가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네 아들이 아빠가 약속한 대로 해야지 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죠. 네.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빠의 약속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새벽에 뭐 하면? 기도. 기도하면 뭘 줄게? 스마트폰을 줄게. 이게 아빠가 아들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럼 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6개월 동안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면 뭘 받아? 스마트폰을 받는 그죠? 네. 자, 하나님의 그렇죠. 약속이 바로 이거야. 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음. 너 죄,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거 아니야. 네. 돈 많이, 아니, 권력 아니야.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내가 죄가 없는 예수를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 네. 이것만 믿으면 뭐가 없어져? 죄가. 제가, 제가? 없어져. 없어져. 자, 다시. 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약속했어요. 죄가 없는 방법. 약속했어요. 무슨, 어떻게? 자, 죄가 없으신 누구? 예수님을. 예수님. 너희를 대신해서 뭐 해서?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뭐 하면? 믿음.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져.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야 그러면 자 사람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사람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뭐하는 방법? 제가 없어지는 방법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된다 안된다 안된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권력이 높다고 된다 안된다. 안된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가 예.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 죄가 없어진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사랑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믿음이 돼. 그죠? 네. 아까 아빠가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 십자가 죽었거든. 이사실을 뭐하면 돼? 믿으면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자,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자 볼게요. 네. 자, 여기, 로마서 얘기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는 우롭,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자, 누구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자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무엇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중에서 예수를 죽이신 거요 네. 그래서 자 뒤로 넘고 보면 자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 제일 밑에 파란 글씨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하게 된다 죄가 없어지니까 의롭게 네. 된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 거룩하게 된다는 말 아까 거룩 배웠죠 거룩은 뭐다 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예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이 뭘 믿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것을 믿으면 뭐하게 된다? 죄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될수있어 그러면 어디에 갈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전국. 천국 갈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 또 잠깐 실까 주품이 왜 왔는지 이제 완전기억나었죠 네. 네. 죄 때문에 왔어요. 그죠? 네, 네. 죽음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죽음 위에 뭐가 있다? 또 다른 세상. 네. 지옥과 천국. 천국이 있다. 네. 근데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이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께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없는 방법이 뭐냐? 네, 제가 없애는 방법 예수께서 그렇죠 누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한거 십자가에서 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네, 나를 우리. 위해서 우리. 죽으셨다는 뭐하면 사실을 뭐하면 믿으면 믿음. 뭐가 없어져요 제가 없어진다 없어져요 이게 진사함의 방법이야. 착한 일을 한다고 돈을 많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된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에서 십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가 없어져요?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이게 누가 한 약속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하신 약속입니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구원이 나와요. 구원. 그죠? 구원하고 같은 말이 죄 사면인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제3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는데 그 구원은 결국은 제3이에요. 원래 구원 받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뭘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제삼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너,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힘이와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이말이누요 어떤 자? 구원자. 구원의가. 예수님께서는 누구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영생. 영생.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지? 라는 것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 자, 이것은 지옥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영이 뭘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영열. 왜냐하면 영혼이 멸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그래요.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야요 네.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알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된다,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밑에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다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이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믿으면뭘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또 있어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그 밑에 마지막, 신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생명.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뒤로 한번 남겨보세요. 여기 있죠? 기 모든 눈물을.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없고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 것이나 바쁜 아. 아. 것이 아. 다시 아. 있지않으니쉬은 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있다, 없다,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곡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는 네. 자,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이, 나라 한번 가,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나중에 썩을 수 없었지만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아프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장애가 없는 몸. 네. 아. 그래서 저 얘기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성경 요한복음에 보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누구한테 갈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무슨 길이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한번 제가, 어, 여기 적어놨을 텐데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니여 없으리라고 하시더라 예. 다른 이름, 즉 예수님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수 있는, 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영원히살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우리가 누구한테 갈수 있어요? 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정말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으셔요. 네. 그걸 믿으면 이제 나는 천국에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에 갈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내가 바로 죽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일단에. 네. 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롭게 된 거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어디 갈수 있게 됐다고요? 충북에갈수 있게 됐어.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살았을 때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안 될까? 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 믿음이요더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사단이 와 갖고 처음에 네. 너 누구처럼 될수 있어?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맞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네 하나님 없이도 네 혼자 살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와 반대로 하나님 장에답변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교제는 어떻게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저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가지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뭐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착한, 착한.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 남겨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자녀답게 사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예배를 드리고 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또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착한 일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자 한번 볼게요. 기자 한번 볼면어 애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다안 읽어보고 여기 여기 시2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야. 어둠이 있다는 것은 재능은제입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 거룩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거? 죄가 야, 없는. 없는 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고 살려고 해라는 거야. 어.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자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밑에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알겠어요?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아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다.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보룩하게 죄가 없이 어떻게 착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죄가 없어졌으면 죄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많은 것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임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가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누가 약속하신 거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그 약속만 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내가 어디 갈수 있어요? 천국에 하시는 거 아까 천국 아, 이야기했죠 죽음이 다시는 없지 않아 슬픔과 아픔이 없는 거 질병이 없는 거 장애가 없는 거 사람이 이 세상 에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냐면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행복,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로 하는 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돈이 많은 자?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또 권력 있는 자? 아니.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뭐예요?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아니다. 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뭐예요? 큰 복인 거예요.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제 거기 있었지만 그 잘못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 님 믿고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더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다른 아까 다른 이상한 종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 두 것보다 예. 어떤 돈 있는 사람 보다 가장 복된 사람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가까운 교회가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선택해서 가야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예. 그러면 저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저도 하는 대로 따라해보시고 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한번 네. 마치겠습니다. 자, 저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음. 그리고 나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위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